어, 제가 전에 그 버닝즈 웨어라지에서 뉴질랜드, 태비와 그리고 양동, 어, 닭동, 걸음 오더 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흙이 더 필요해서 오더를 했는데 어, 오늘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이 제품이 모두 팔려가지고 스톡이 없어서 리펀드 처리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지금 저한테는 그 양동하고 닭동이 진짜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흙 오더한 거는 가서 찾아 찾아오고 그 양동이랑 닭동을 다른 데서라도 오더를 해서 사야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버닝즈 웨어라스가 아니고 마이터텐이라는 데로를 들어가서 한번 오더를 해볼게요. 마이터텐.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0헬렛 해서 보면은 1 0 k 로짜리를 제가 오더를 했는데 여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니까 얘를 클릭해서 컬렉트 컬렉 하겠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지 스토어를 지금 이 제품이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 집 우편번호를 치면 이 마이터테는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겠다 라고 했더니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아우 오브 스톡이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글램필드 인데 여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즈베이도 없고 여기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살수 있는 데가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알바니에요. 그래서 이제 알바니로 갈 건데, 여기 알바니로 갈 건데 일단 한번 이제 알바니를 선택해서 클릭 그 다음에 Add to Cart to 하신 다음에 View Cart 일단 클릭 앤 컬렉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보시면은 버닝즈 웨어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더를 하고 나서 기다렸어야 돼요. 아 너네 이제 물건이 준비됐다. 언제 픽업을 건지 날짜를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는 바로 떠요. 그 자리에서 내가 언제 오더해서 찾으러 갈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언제 오더를 가겠다. 그리고 아, 목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뭐 시간도 원하시는 시간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뭐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가겠다. 클릭을 이렇게 설정을, 설정을 해놓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날 픽업을 가면 되는,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 비클럼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적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날짜에 가시면 되는 거죠. y o u here for an 11.30 p i c k u r Yep And what's your surname? Uh, C-H-O C-H-O C-H-O i mm t -hmm. an 11.30 for Cho c -H -O. Mm -hmm. 1130 yep. C-H-O 11.30 mm Cho -hmm. What kind of items are you getting? That's uh, a sheep pellet a h yep f e r t i l i z e r the sheep pellets I'm sure that's fine You can go straight, straight down the end and follow the cones Okay, thank, thank you, you. Hi Thank you Okay. Yeah.